A보다 B보다는 A 이런 표시 아니야? 요거 이 주제에 집어 안 가냐? 여러 개 나왔는데 자 질문 좀 원하니 여거봐 거기 pure science pure, pure science over applied science 나왔어 자 영어로 영어로 돼 있는 건데 한글로 바꿔 볼게요 순수학 순수학이 응용과학보다 응용과학보다는 순수과학이 더 선호됐다는 얘기야. 그쵸? 그리스의 선호라고 나왔잖아. 안보여? 보이지? 그 뒤에 또 나오죠? 자 이것들이 뭘 제공했습니까? 극단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뭐에 대한 선호도냐면 자 뭐야? 어? 정신노동이에요. 자 이거 봐. 정신노동 멘탈 월크라고 나왔을고요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위다. 되니 자기 자신들은 치과의사보다 우월하다라고 간주한다. 어? 이게 왜 그래? 어? 일반의사가 누구보다 치과의사다. 내가 치과의사는 치과 뭐해? 손발사만 해. 막 손발사만 총진기 되고서 그냥 진찰만 하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한뭐 하는 거야? 노가다 하잖아. 그래 긁어내야 되고, 막 이빨도 빼야 되고, 막 갈아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? 자, 눈점이 분명해서 오늘날, 해봐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오늘날도 이게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지 오늘날까지 왔어? 자, 거기서 읽으면 돼요 이제 오늘날도 자, 봐봐 이거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써볼게 워킹 인언 어피스 한글로도 바꿔보자 이게 뭐죠?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니까 뭐예요 사무직이지 사무직이 뭐보다? 뒤에 거 비교해봐 뭐보다? Better than 나왔잖아. 이번에는 오버 대신에 b e t t 이 나온 거아니야 이것도 지금 우위를 정하는 거 아냐. 오버 대신에 b e t t 이 나왔어. 이렇게. 여기 네. 뒤에 나와 있는 건 뭔데? 뒤에. 이거하고 지금 계속 비교해 왔잖아. 육체노동이겠지 당연히. 육체노동. 봐봐 보게. Working in an office is better than working in a coal m i n 이니까 탄광이죠. 탄광에서 일하는 거. 공통점 찾았죠? 그죠? 뭐야? 이거잖아. 우체 노동이잖아 사무실에서 하는 거. 뭐 하는 거야? 정신노동이잖아. 어? 이어가니? 거의 다 왔죠? 자 그리고 뭐가 뭐야 이제 얘들아? 자 이분 뭐야? 뭐 뭐조차도 초조부사. 뭐 뭐조차도 와. 뭐야? 우리 언어조차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우리 언어조차도 이런 걸 암시합니다. Suggest h a t 자, 결혼되면 되는거지 뭐. 자, 뭐야 답은? 뭘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거야? 어? 언어조차도. 이거 살짝 쓸게. 언어조차도 뭐. 어? 어떻게 하는거죠? 1, 2, 3, 4, 5 중에서 애들아 요렇게 비교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건 뭐인단 얘기에요. 어? 여기서, 여기서 이거 아냐. 일반 의사, 정신, 정신노동, 순수강, 뭐 음. 이상 것들, 사무직 이런 거. 탄광에서 어, 일하는 것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분이 될 수밖에 없죠. 뭐야 아, 이게? 뭐 하는 거야? 그렇지 이것에이거 앞에 뭐나어놨니 월킹, 월킹. 이렇게 나왔어. 월킹, 씨딩 다운. 앉아서 일하는 거야. 이게 사무노동 말하는 거지. 앉아서 일하는 거야. 육체노동이 아니야. 여기 다 해당되잖아. 일반 의사, 정신노동. 우리 의사들 앉아서 하잖아. 그렇지? 그리고 거기다가 얘까지 나왔잖아. 어떤 죄가 나왔어그 다음 문장에 이거의 단서들이 또 나오잖아요. 뭐가 나오냐면, 뭐 우리는 우리의 의장을 존경합니다. 의장은 뭐니? 앉아있죠. 국회의장도 앉아있죠? 매일이단상에 앉아있잖아. 거기다 또 뭐예요, 거기? 트론이니까 왕관. 얘들아, 왕관을뭘 뜻해? 왕을 뜻하는 거잖아. 왕은 앉아있지. 신하들은 일로 서더라고. 안그 그래? 다음에, 프로페스 최원니까 의사의 의자라고 나왔습니다. 아, 교수죠, 교수. 교수의 의자 뭐 이런 거다 앉아서 하는 거예 공통점이 마지막 하나 더뭐 있어? 국회의원의 자리를 자리에 출마하다라고 했어 국회의원의 자리에 출마하다 결국 이 국회 회기 중에 결국 뭐 정기 국회도 있고 임시 국회도 있지만 어,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은 어디 있어요? 자리에 앉아있지? 어, 자신이 무슨 뭐 발표하는 거 아니면 자리에 앉아있잖아 국회의원 자리에 됐잖아 이거의 공통점 이것도 단순 장면이 었잖아 바로 뭐야 이거. 앉아서 일하는 거지. 앉아서 일하는 거지. 감이 와. 좋은 문제야. 이거. 핵심 포인트.